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현재 주가가 추춤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분명 아직까지는 하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여전하지만 예전 같진 않으며 슬슬 질리기도 하고 핵도 많이 잡혔지만 그래도 가끔씩 보이고 최근 총기 패치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당신 배틀그라운드 말고 새로운 게임을 찾고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로드타... 아니 레인보우 6시즈 뭐? 게임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괜찮습니다 뭐? 게임이 너무 비싸더고요 괜찮습니다 오? 뭘 사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런 생각들이 싹 달아나실 겁니다 그럼 군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고민하고 있는 불쌍한 당신을 위해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결정구의 여섯개 무지개 림문지침서 에디션 자 먼저 레인보우6를 시작하기 전에 5조 5천억번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 사야하나요? 하... 물론 초보자들은 뭐가 있고 뭐가 좋은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진짜 졸라리 많이 들으니까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진짜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은 스타터팩 계정으로 전오퍼연락할 때까지 감금해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자 먼저 레인보우6 시즈에서 절대적으로 피할 팩이 있습니다 스타터팩 이 스타터팩을 추천하는 지인이랑은 인생손절을 하고 3대손 내내 연을 끊고 구입을 말리는 친구는 나중에 보증이라도 써주십시오 물론 진짜로 하면 안됩니다 보증은 가족끼리도 써주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스타터팩을 리그오브레전드로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게임을 싼 가격으로 사는 대신에 모든 챔피언의 구매 비용이 6300rp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렌이고 애니고 다 6300rp야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뺏기면 얼락한 애들도 별로 없어서 울면서 충성층이나 해야 돼 게임을 어떻게 해 꼬면 현재로서 돈 주고 사야해 아휴 끔찍해라 뭐 그까이 거 게임 좀 많이 해서 모으면 되지 뭘 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위 분들은 모두 엉엉 울면서 기큰놈들에게 현금을 바치고 있으니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슈퍼 에미라면 추천해드릴 만도 하네요 <웃음> 그리고 다음은 스탠다드 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 게임에 시즌 패스 캐릭터를 제외한 기본 오퍼 20명을 싸그리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좀 아끼겠다고 스타터를 사는게 얼마나 멍청한 선택인지 충분히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어이 우리 스타터 산 흑우 없제 어드밴스드는 스탠다드에 600회시랑 아웃브레이크 팩을 10개 얹어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오버워치로 치면 상자 10개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뭐 이건 사던지 말던지 그리고 다음 골드 에디션은 여기 어드밴스드에 3년차 시즌 패스를 얹어주며 각가지 혜택을 줍니다 바로 8개 전용 머리와 몸통 스킨, r6 부적 600 크레딧, 신규 오퍼 7을 먼저 사용, 게임 내 상점 10% 할인, 5% 명성 부스트, 0.3% 알파벳 구스트입니다. 하... 뭐 이건 알아서들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시즌 패스가 뭐냐? 이 게임에서 1년 동안 개발하는 걸 미리 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드 에디션을 구입하면 올해 2018년에 출시하는 모든 오퍼들을 미리 구매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3년차엔 아직 쓰레기 드론쟁이 라이언과 뽕쟁이 핑카밖에 없고 곧 분신술을 쓰는 이탈리아산 닌자언니랑 뭐하는 놈인지 모를 마이스트로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컴플리트 팩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획득합니다. 앞으로 나올 오퍼레이터들도 포함이고요. 골드 에디션에서 설명했던 혜택은 더무입니다. 걍다싹한 번에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언락할수 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 자 이제 게임팩을 골랐으니 게임을 즐기러 가야겠죠? 잠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공포게임인지 익히 들어보셨을텐데 저기 벽대에서 공격해도 병신마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해벌레하고 죽는 흑우가 되기 싫으시다면 듀토리얼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발 한국인 종특인 급한 성격 좀 죽이고 5분도 안걸리니까 스킵하지 말고 정독 좀 하세요 물론 설정에 가서 자막을 켠 상태로 말이죠 뭐? 여러분이 영어가 된다면 굳이 안 켜도됩니다 <웃음> 자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으니 게임을 시작해볼... 잠깐! 아이 또 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오퍼의 능력도 모르고 맨땅에 능력 쓰고 자살하거나 팀원들이 러시아라고 소리 지르는데 가는 법도 몰라서 어버버버 패배하고 욕을 한 바가지로 먹기 싫으시다면 그손 부러뜨리기 전에 당장 캐주얼에서손 떼시고 상황을 눌러주세요 게임을 할때 사람답게 1인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제발 게임 들어가서 징징대지 말고 상황부터 쭉 깨고 오세요 아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중간부터는 진짜로 어렵거든요 좀 막힌다 싶으시면 그냥 캐주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오퍼도 샀겠다 게임도 좀 익혔겠다 시작을 해볼 잠깐! 아니 씨아또 왜요 아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파츠를 장착해야 합니다 어. 레식에서 가장 귀찮은 작업이죠 처음 레식을 사게 되면은 무게에 아무것도 장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게임을 시작한다는 건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답답한 기계식 조준기로 안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졸라 귀찮지만 암걸리기 싫으시면 캐릭터 하나하나 무기 파츠 하나하나 장착을 시켜놔야죠 와 진짜 랭크 게임 돌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뭐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연발총에는 컴펜세이더 단발총에는 포그제퇴기를 끼시는게 좋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제추천이고 각각 파츠들은 정말 취향이니까 그냥 껴보시고 취향껏 골라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레인보우6시즈의 꽃 오퍼레이터 국가에 죽을때까지 충성할 것만 같은 우리의 충성충부터 동네살인마 슬레지 스타크래프트에 사이언스 베슬이 있다면 렛식에는 이 친구가 있다 emp 던져대는 대처 에이 빵구나먹어라 빵구대장 스모크 드론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정신지배를 거는 개빡치는 뮤트 벽다 꺼져 상여자 애쉬 튼튼한 벽다 꺼져 서마이트 튼튼한 바리게이트를 지어 길막을 해주는 캐스 남의 심장 소리나 듣고 있는 신종 변태 빡빡이 펄스 개빡치게 전기똥침놓고 튀는 트위치 동네 찐따마냥 일진들한테 둘러싸여서 맨날 두들겨 맞는 몽타뉴 제발 달라는 힐은 안주고 맨날 자일이 나는 약물중독자 닭 제발 피자 좀 주세요 팀원들의 방어력을 올려준다 룩 와, 엄마, 저기 노래 보여요. 레식의 유일한 저격수, 글라제. 인질전 밥도둑, 퓨즈. 니가 어느 문으로 가던지 개빡치게 맨날 펑펑 터지는 칵칸. Oh, 뛰어다니는 지랄발광 성방탄, 블리츠. 이름은 IQ지만 IQ가 낮아 보이는 예쁜 쓰레기, IQ. 총알 빼고 던지는 거다 막는 개빡치는 예거. 짜릿짜릿, 근처에만 가면 다 녹아버리는 우리의 피카츄, 밴딧. 벽다 꺼져! 상남자 퍽. 유. 덫에 걸렸다면 그냥 화가나는 프로스드 머리 부우고 혼자서 하나 끼고 있는 졸렬한 블랙비어드 수비팀의 프로 도시범 발키리 롤의마스터이 티모가 있다면 렛시게는 내가 있다 무지개 최고의 춤 캐릭터 카베이라 사실상 보조무기가 주무기인 히바나 토너일 것 같은 어지러질 빔을 드론을 통해 쏘는 에코 발자국 하나로 당신을 추적해드립니다 미아방지 프로젝트 국장 자칼 자라나라 머리머리 미라 팀원에게 최고의 시력 손상을 선사해준다 잉 얇은 사람을 절름바리로 만드는 매직 바늘 리전 에쉬아 에코를 합친 끔찍한 훈종 조피아 사방에 껌 붙은 누가발을 던지는 엘라 헤어진 전혜인 마냥 구질구질하게 맨날 전화 걸어대는 도깨비 덤비라우 우리들의 탈북자 비질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했듯이 쓰레기 드론 라이언과 뽕쟁이 핑카까지 뭐가 제일 좋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닥 치고 써보세요 저도 뭐가 좋은지 몰라요 정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친절한 군주님들의 신도들이 상냥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줄겁니다 다음엔자 이제 드디어 오퍼도 샀고 게임도 어느정도 익혔고 총기 부착물도 착용했으니 캐주얼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레이보우6시즌에는총세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폭탄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폭탄전에서 공격팀은 먼저 드론으로 적을 도찰합니다 그리고 수비팀의 cctv를 모두 부셔줍시다 그리고 폭탄을 설치하고 적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다면 수비팀은? 아군을 도찰하는 나쁜 드론을 찾아 모두 부셔줍시다 그리고 적을 모두 죽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점령전은 어떻게 하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공격팀의 경우 점령제 들어가 적을 모두 죽입니다 수비팀의 경우엔 점령제 드론 적을 모두 죽이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인질전입니다 공격팀은 적을 모두 죽이면 패배하게 됩니다 요요요요 거슬리는 인질로만다치게 살살 눈치 보면서 적을 다 죽이거나 살살 눈치 보다가 인질님 갑시다 하고 코타닥 밖으로 인질과 함께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수비팀은요 인질빼고 다 죽이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레인보우6CG의 모든 것을 이제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고인물들의 기상천외한 학대를 받으면서 본인도 서서히 고여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이게 된다면 적의 발소리야 총소리 엉덩이만 보고도 오퍼가 뭔지 알수 있으며 맵도 공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울 때까지 존나하면 어느새 당신도 당당한 레인보우 식스의 고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는 22일까지 무려 파격적인 50%나 할인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셀럽들은 다한다는그 레인보우 식스 시즈 군주님의 용안을 뵐수 있는 그 레인보우 식스 시즈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엔...